천일입니다 <웃음> 아, 오늘도 영상은 아, 프로모드로 해 가지고 두 번째 찍어 봅니다 그 1편 저번 찍었을 때 프로모드가 뭐 이렇게 전문가적으로 <웃음> 얘기하는 그제자애가 있어서 이 천일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두 번째로 프로모드 찍어 봅니다 오늘은 14일 양력으로는 12월 14일이고, 음력으로는음력으로는 <웃음> 11월 21일이에요. 신축일이에요, 신축일. 어, 지금 시간은 저 뒤에 나오죠? 어, 오늘 영상에 대해 들어갈 거예요. 음. 아, 오늘 얘기는 꿈. 꿈 얘기예요, 꿈. 음? 아, 꿈이란 뭐냐? 언젠가 천일이 얘기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 영상을 가지고도 좀 부족한 분들이 계신가? 천일한데, 아, 이것저것 문도 제자도 있고, 그래가지고 꿈 얘기는 요걸로 마무리할 거예요. 다음에 꿈 얘기 묻지 마라. <웃음> 아셨죠? 그 전에 우리 요 노래 이제 재미 편한 얘기니까, 천일이 여단 한 마디 할게요. 요거, 요거 뭐 같아요?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웃음> 이게 서울 그 제자이가 내려올 때 이걸 들고 왔어요 어. 자기가 뭐 해외 직구를 하는데 보너스를 뭐하나 원플러스 아닌가 지랄인가 하는데 아기가뭐 할까 하다가 이걸 샀대 이게 뭐냐 이게 수염 다듬는 거래요 수염 여기 여기 이렇게 <웃음> 참고로, 이거, 천일 그 수염이 이제 기른, 다시 기른 지한달좀 넘었어요. 음, 한달 넘었어. 어, 10월 15일, 음력으로 그때 글렀으니까. 오늘 21일이니까, 11월. 그래서 이거 들고 왔는데, 어, 이거, 오늘 처음 써봤어요. 됐다 좋아요? 누르니까, 앵 소리 들렸죠? 하 <웃음> 요렇게. 예전에는 그, 천일이 쪽가위. 가해가지고, 이렇게 다듬었는데, 아, 이거 가지고, 이거 완전 이발기야, 이발기. 소형 이발기 생각하면 돼요. 아주 뭐 그냥 샥샥샥샥 잘 들고, 오씨. 털이 이게, 아까 수염 밀었던 게 입술 묻었네. <웃음> 아니, 이거 되게 좋더라고, 이거. 어. 그래서, 이걸 밀면 가만히 생각하니까, 여자분들, 그, 재무한다고 막 겨드랑이 막, 그렇게 저기 그털 뽑고 그러잖아 이거 가지고 밀면은 깔끔하게 밀릴 것 같아 종아리 종아리에서 털 뽑을 거 없이 이거 가지고 저 필요한 사람들 와요 어머니 한 번씩 다 이걸로 밀어 줄게요 <웃음> 저는 이제 웃자고 아니 이거 충전식이야 이거 배터리도 아니오 아주 <웃음> 이거 딱이었 딱. 이거 고장날 때까지 천일이 말하고다할잘 쓰면 될것 같아요. 음. 자, 꿈 얘기. <웃음> 천일법사가 또 이거, 저기 얘기, 얘기하기 전에 또 시덥자는 얘기해가지고 그런가 그러니까 좀 그러네. 아무튼 뭐, 후짜관 소리니까. <웃음> 어제인가 천일한테 그 제자가 물었어요. 자기가 요즘, 아, 꿈을 많이 꿨는데, 꿈이 무슨 꿈이냐고 이렇게 풀어달라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고 막 그래요. 어어그아이 뿐만이 아니고 다른 애들도 막 그래 어선생님꿈좀 풀어주세요 막 이렇게 풀어주고 그러는데 아꿈 얘기 말미에 뭘 물었냐면 꿈은 내 생각과 내 자신의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이 반영되어 투영된 게 아니냐 뭐냐 뭐 이런식으로 이제 물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짧게 문자로 어떻게 답을 해 주냐고 어자들이야 그걸 어떻게 다 얘기하냐 이 풍신아 무슨 뭐천일이 뭐라고 해줬는데 자 얘기를 할게요 꿈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요 세 가지 첫째 예지몽 예지몽 선몽 나오지 않아 개꿈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개꿈 그렇게 나눠 볼 수가 있어요 크게 아, 선몽과 예지몽. 요거는 거기서 거기에 비슷해. 의미가. 응? 의미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거는 현실에 퉁쳐 가지고 얘기를 해줄게요. 응? 자 선몽과 예지몽. 그 뭐냐. 일단 이부 기본적으로 사람들 부류가 이게 있어요아 나는 평생가도 꿈도 안 꿔요.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 아 나는 꿈을 잘 꿔요. 잘 꾸는 데 있죠 그 꿈이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맞아요 이런 사람이 두번째 이렇게 나눠져요 응 꿈도 안 꾸는 사람 전혀 안 꾸는 사람 나중에 또저 1번 두번째는 꿈잘 꾸는 사람 그렇게 나눠져요 근데 꿈만 잘 꾸는게 아니라 또 기가 막히게 맞아 또 그게 사람은 그렇게 다 크게 또, 그렇게 또 나눠줘요. 어, 이 천일을 알기 전에는, 아, 난꿈 같은 거 진짜 안 꾸고요. 진짜 그렇게, 응? 어? 꿈이 그렇게 저인지 몰라요. 이랬던 사람이 천일을 알고, 만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웃음> 지금, 오늘 눈이 길이 미끄러운데 <웃음> 어떤 정신버리는 양반이 길가 지나가면서 저 음악 틀어놓고 하는 게뭐야 저거 <웃음> 저지라도 자빠져가지고 대가통 깨져 저 집에 <웃음> 댕겨야 돼무튼 이제는 꿈을 잘 꾼단 말이지 옛날엔 꿈도 안 꿨는데 그게 바로 뭐냐 정신 상태가 변한 거예요 옛날엔 정신이 막혔어 그된말에 머리통이 막혔어 막혀 가지고 뭘 주고 알려주고 싶어도 그 몰라 그랬는데 이 머리통이 뚫렸어 어? 머리통이 뚫려 가지고 이제는 소스를 주면 알아들어 어? 그래야 또 꿈꾸는 거지 어?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어? 자 꿈을 잘 꾸고 어? 그 꿈이 또 정확하고 내신는 유사하고, 앞일에 대해서. 그거 뭐예요? 뭐긴 뭐예요? 대박이지. 대박이야. 누군가가, 내가 막 어떤 막, 그 미리 알아가지고 내 스스로 대처하는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오. 그건 이름하여 선몽으로 보면 돼, 선몽. 미리 알려주는 내 스스로 영감이 있어가지고 예지몽 예지몽 또한 마찬가지고 예지 미리 알려주는 꿈이거든 선몽 또한 마찬가지고 응? 예사롭지 않게 알려주는 꿈그 예지몽이야 그게 응? 알려주는 근데 그걸 누가 알려주냐고 누가 알려줘 내가 봐요 천일이 예전에도 많이 얘기했어요. 유명, 유, 유명 막 배우가 있어. 이 천일이 생각하기에. 아, 여러분들 생각해도 돼. 아, 나저 배우랑 한번 자고 싶어. 그 배우랑. 그 유명한 사람과 한번 자고 싶단 말이지. 그랬을 때, 그 유명한 배우랑 자고 싶다고 막 한다고 자쳐요 꿈에서? 옛날 사춘기적 몽정을 할 때, 응? 어? 몽정을 할 때는 그 유명한 배뿐만이 아니야. 그때는 막그뭐 몰입을 하니까 그때는 뭐예요? 내가 생각한, 내가 생각한 머릿속에서 그 이루어지는 거야. 그런 식으로 보여주는 거지. 그런 때는 천일한테 질문했던 그 제자의 말이, 그 말은 맞아요. 응? 내 생각과 내 자신의 뜻이 반영되고 투영되 가지고 꿈에 그려 나타나는 거 아니냐 그랬을 때 어릴 때 어릴 때 응? 몽종을 꿀 때는 대부분 그런 경우를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성인이 되고 성인이 되고 이렇게 살아갈 때 내가 막 벼락부자가 되고 싶어 아, 나 벼락부자 돼가지고 말이지, 막, 크, 어, 마이바 정도 막 이런거 타고 말이야. 하이를 막 100여 명 거느리고, 이런 궁궐 같은 집에 살고 싶어. 막,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꿈을 꾸면은, 그걸 막 생각을 해가지고, 꿈을 꾸면 내가 진짜 그런 집에 사라져요? 하인만 100여 명씩히 거느리고 사라져? 아니잖아. 그건 아닌거야. 근데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내가 막, 어, 막, 나 너무 많이 그 생각을 해서 그 꿈은 꺼졌나 봐요. 그럴 때면 뭐 그렇게 치부할 수가 있어, 진짜로. 그럴 때는. 하지만 꼭 그렇게 원한다 해가지고, 꿈으로 꼭 그렇게 반영되거나 투영되지는 않는다는 거지. 응? 그것은. 반면, 예지몽. 예지몽, 선몽. 이것은 내가 원해서 꾸는 게 아니고, 조상님들이나, 부상님들이나 수, 수호신 응, 좋아 수호신 수호신이나 아니면 일반 나를 도와주시는 그 선신 선신들이나 이런 분들께서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야 어떻게 옆에서 여기 있잖아 여기 우리 3차원 세계에요 옆에서 신들이 조상님들이, 야, 임마, 이 새끼야, 이렇게 하지 마, 저렇게 하지 마, 이렇게 이 새끼야.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거를 여느 인간들이 알아들 인간들이 몇이나 있겠냐고. 없어요. 없어. 응? 없다고. 그것을 전달해줄 방법은 뭐야? 4차원이지. 4차원은 뭐지? 꿈의 세계거든. 꿈의 세계, 꿈의 세계에서 사실영이딱이 도끼가 니네 도끼냐 <웃음> 이 여자가 니네 여자냐 <웃음> 뭐 이런 거 그렇게 안 하더라도 꿈으로 슬쩍 슬쩍 슬쩍 알려줘요 알려줘 근데 여기서 재미난 거 인간이 미련하면은 그걸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못알아듣잖아 그러니까 아, 무슨 개꿈이요? 이렇게 시부하고 만다고. 그러 그래서 사람이 예민해야 되고 늘 깨어있으라는 게 바로 뭐냐. 신이 주시는 그 뜻. 그걸 꿈으로 줄때 예진몽선몽 그렇게 줄때 그걸 알아들으라는 거지. 그걸 알아들어야 돼. 그걸 못 알아들으면 신들께서 주신 수고가 있어 없어 없잖아 꽝이지 꽝아저 새끼는 백날 알려줘도 못 알아들어 저가시나는아유나 대가리가 저 정도일 줄 몰랐어? 그럼 그 다음부터 그 신들이 또 알려주겠어? 안 알려주지 못 알려주지 아니 뭐 시, 피곤하게 짜증나게 뭐하러 알려줘 알려줘도 응? 아니 감사하다는 얘기는 둘째치고 이해도 못하고 개꿈이라고 치부하고 사는데 응? 어? 그러니까 못알려주지안 알려주는 거야 어제 천일한테 물었던 그 제자 꿈내용 천일 대충을 기억해보면 막 이렇게 길거리 나갔어 나갔는데 막 좀비들이 막 달려들어 그러니까 자기 딸이 있어 그래서 자기 딸을 야 너는 꼼짝 말고 여기 있어 엄마가다 해결할게 해가지고 <웃음> 응? 어? 쥐딸 피안 가게 하려고. 응? 좀비랑. 그리고 막 오늘 건물 들어갔어. 들어갔더니 어떤 날라리 같은 연예인이 딱 하나 있었는데, 어이, 아가씨, 어띠여. 나랑 한번 놀아볼구나 <웃음> 이랬다지. 그러니까, 시벌론, 가시게야너 같은 놈안 좋아, 임마. 그래가지고 이제, 또 다른 이제 뭐, 다른 층인가? 다른 건물 갔더니 또 다른 또 연예인이 있었다라는 거지. 응? 그랬다고 하면서 이제, 그게 무슨 꿈이냐고. 천일한테 그 물었어요. 대충 거기까지야그 얘기인데, 그러면서 나중에 천일이, 야, 씨, 그 얘기를 어떻게 길게 얘기해, 이 사? 했더니, 그럼요, 스승님, 그, 저기, 그, 좀비는 뭐예요? 뭐긴 뭐냐, 이 풍신아, 귀신이다. 하고 딱곧가까 얘기해 줬어요. 좀비, 귀신 맞죠? 귀신이에요. 어떤 귀신? 모든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그런 귀신들. 길거리 좀비들이 많았다고 하니까 길거리 지금 돌아다니는 귀신들 많아요 근데 자기 스스로가 딸이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서 딸은 한쪽에 피신을 시켰단 말이에요 야너골짱말 여기 있어 뭐 이렇게 그 얘기 뭐냐 요즘 그 저자 꿈에 딸아이가 많이 등장해요 딸아이가 그럴 수 밖에 없는 게 옛날에는 몰랐다고 본인 스스로가 살자와 운명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제는 알게 됐거든. 알게 된다, 알게 됐고 자기가 어떻게 딸을 책임지고 케어하는 거야. 딸을. 좀비들, 귀신들은 어떻게요? 엄마다니까 응? 들러붙으려고 덤비는 거고. 그 상황을 보여준 거예요. 거기서 그다음에 연예인 날라리 같은 연예인과 일반 연예인이 있었단 말이야 천일이 뭐라 그랬어요 신들이라고 해야죠 다막 조숙하고 멋지고 기품 있고 이렇게만 있는 게 아니라고 선신들 중에도 날라리 선신도 있고 다 있어 응? 놀자파는 선신도 있고 있어 그게 응? 그러니까 그 제자가 스스로가 잘 가니까 이쁘니까 응? 어이 아가씨 한번 놀아볼구나 <웃음> 이러지. 그 선신들 좀비는 악신 잡기 악신 그렇게 봐주면 되는 거지 그럼 그네들 때 선신이니까 선신 입장에 봤을 때저가 하시나가 잘하고 가는 것 같거든 어 그래 너 이쁘다 근데 나랑 한번 놀다 갈껴? 이러니까난 아, 당신 마음에 안 들어요 저리가 딴 데가 도세요 이래 돼 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그 제자한테는 뭐를 알려준 거냐 딱두개 중에 하나야 엄마로서 딸 아, 두개 중에 하나가 아니라 딱두 가지 엄마로서 자기 딸을 보호해 주고 챙기려고 하는 귀신들로부터 그런 본인의 입장, 그러한 처지, 자기 딸을 위해서 하는 필요니까 그걸 알려준 거고 그게 일 번. 두 번째는 선신들 주변 선신들이 응? 네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걸 알고 있고 나름대로 도우려고도 하고 있고 일부 선신은 야 한번 놀자 뭐 이런 선신도 있고 그렇다 하는 그두 가지 내용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내포하고 있는 거. 이 천일도 꿈을 잘 꿔요. 잘 꿔요. 응? 잘 꾸고 맞아. 응? 기왕 꿈 얘기 나왔으니까 천일 꿈 맞아. 하나 한, 하나만 얘기해줄게요. 이번 서울에 저자애가 대전 내려온지 1년 넘어 1년 넘게 와1년 넘게 있다가 왔어요. 응? 근데 천일 집에 오는 그 다른 자들은 그소아 어. 그, 서울 그, 그 아이, 알지만, 알고 있지만, 한동안 안 오니까, 궁금해가지고, 소식 없어요? 소식 없어요? 하고 물어, 많이 물어봤어요. 근데 천일이 뭐라그랬겠어 연애 떠라. 못해지도 뭐 지가 돼지는 거지. 뭐, 내가 할게 뭐냐. 하고 퉁치고 이렇게 왔었어요. 근데, 어, 한 달, 한 달, 뭐, 적당히 한 달, 이천주 된거 같아요. 여덟 없이 천일 꿈에, 딱그 아이가 보인 거예요. 이 천원정사를 찾아봤어요. 왔는데, 딱한 대목이 뭐냐면, 이 아이가 막 설레발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선생님, 선생님, 그서 왜? 했더니, 제가요, 이 전원에 돈을 많이 갖다 올려놓게요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를 웃으면서, 그래요? 한번 올려놔봐. 그러면 얼마나 올려놨나 보자. 딱그 대목, 그, 그 대목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한동안 안 왔고 연락도 없고 다 보니까 천일 입장에 싸가지가 없으니까 꿈에 딱 찾아왔을 때이썩놈이 새끼 너 뭐하러 왔수있기 개시끼야 안가 해가지고 천일이 쳐낼 수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평상시 왔다 갔다 하는 그 모습으로 딱 자기가 전 안에 많은 돈을 올려놓을 거다 하면서 막 약간 거드름 피는 듯한 응? 막 그런 식으로 약간 내지는 아, 미안해 가지고 그동안 미안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그, 막 그, 돈을 잃었는 걸로 이게 그, 서로 반가이 하려고 하는, 면피하려고 하는, 그러한 뭐 표정. 막 그게 있었어요. 깨고 나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어쩌구리 이놈 봐라. 이놈 옛날에 지 할아버지가 당신 자손 살려달라고 두 번인가 찾아오고 그다음부터는 할아버지도 그 집화 신명인 할아버지도 그때마다 쪽팔리고 창피하니까 안 나타나셨어요. 뭐, 어, 당시 자선이 꼼짝을 안 하니까. 그리고 그놈 꿈은 더더이 그걸로 마 그걸로 끝이었고 그랬는데, 한달 정도 전에, 그, 그런 내용이 그 내용이 딱그 내용. 짧게. 응? 천일한는딱 꿈을 보셨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천일 집에 다른 지자들이나 이런저런 얘기 끝에, 그 제자 이름을, 대, 그 아이 이름을 대면서 연락 없어요? 그러길래. 글쎄 연락은 없는데, 얼마 전에 꿈에 그렇게 보이더라? 하고 딱 이해를 했어요. 어? 했더니, 핸 소리가, 어, 아, 그럼, 저기, 선생님, 전화 한번 해보시지요? 그래서, 냅더라 내가 전화를 왜 하냐? 뒤져도 그 새끼가 뒤지게 냅둬버려. 내가 전화할 일 없다. 하고 터졌더니, 뭐라 하겠냐? 그럼 꿈으로 그렇게 보여주시는 보면은 그 온다는 건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러겠지 이 저기 꿈 배경이 여기 법당 우리 천황정사니까 언제요? 그리고 언제지 내가 어떻게 하냐 여하튼 꿈으로 그렇게 보여준 거 보니까 조만간 연락이 있겠지? 하고 말았어요 말았어 그랬는데 그 얘기를 나누고 한 일주일인가 2주일인가 지난 다음에 이 아이가 자기 소식을 글로써 전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전하기 시작해 그러더니 왔어 왔어요 저번에, 저번에. 저번에 왔는데 이 아이가 전이라는데 한 얘기 진짜 대박이었어요 이 아이는 할머니도 계세요 그 소주 할머니라고 <웃음> 그냥 소주가 아니라 빨간 소주야 소주 할머니라고 계신데 이 할머니가 저, 이 할머니한테 천왕조사 갔다 올게 했더니 이쌍나무 새끼야 <웃음> 가지마 이 새끼야 왜 오지 너 똑바로 해임마 갈라면 응? 정확하게 하고 아니면 아예 가지마 속된 말을 그 할머니 쪽팔리고 창피하지 당신 자선이 응? 그자로 허송세워라 있는 그 꼬라지가 그래서 그 할머니 말씀이 이제자그 그 아이가 얘기해준 거예요. 천일한데그 아이, 그 할머니 말씀이. 다른 거 필요 없고, 집에 있는 돈 모아놓은 뭐 거다 들고 가거라. <웃음> 그 단지에 얘가 동전이고 뭐고 다또 모아놓은 뭐 것도 있었어요. 집단에 또돈 생기면은 그지 할머니 단지라 해기하죠 거기 차고차고 그 자식 얼마나 모아놨었나 몰라. <웃음> 아마 다 썼을게요. <웃음> 아무튼. 그 할머니 말씀이, 무한 온도 다 싸들고 가라고 하더래. 그거를. <웃음> 다른 거 사갈 거 없고, 여행 오려면은, 대전에 일주 오면은, 대전에, 대전에 그 여기 천일 주변에 시장에서, 재래시장 있는데, 마트도 그렇고, 문을 빨리 안 열어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지가 시장 가서 좀 기다려겠다 사갖고 오고, 어떤 때 편의점 쓸어갖고 오고 막 그랬는데, 얼마나 대박이에요. 그럼 할머니가 있는 돈다 털어, 다쓸 거라고 했다고 하니. <웃음> 그러니까 그게, 지놈이 그 천황여사 와가지고, 아 제가요, 이 전화 안에 돈 많이, 많이 올려놓을 거예요? 하는 그 말, 멘트, 그 나온 시점이, 천일이 계산해도 모르면 몰라도 그놈이 대전천왕서 내려가야 되겠다 갔다 와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했을 때지 할머니가 돈다 싸들고 가이는의 시키야 했던 그거랑 시기가 거의 탁 떨어질 거예요 탁 떨어져 그이놈면 <웃음> 내려왔다가 <웃음> 놀래가지고 어? 대박해가지고 그래서 그에 올라갔는데 아, 또 재밌는 거. <웃음> 이놈이, 아, 얘기하자, 길어지려, 자꾸. 이놈이, 그러고 이제 서로 올라갔잖아, 이제. 서로 올라갔는데, 어젠가? 언제가 문자가 왔어요? 뭐라고 하냐. 저기요, 선생님, 왜 했더니. 거참 희한해요, 뭐가. 생각지도 않게 돈이 또어서 50만원 들어왔어요? 괜찮이 <웃음> 뭐라 고했겠어요 야이쑤걸놈의 새끼야 <웃음> 신이 그래요 물론 그놈 여기 그, 그 50만원 예산 올려놨어요 근데 지가 대전나 이렇게 돈 올려놓고 쓰고 그러고 올라갔지만 또생각지도 않게 그렇게 두드듯이 돈5 0만원이 생겼다는 거죠 근데 그건 더울에 다른 제자도 그런 얘기 했어요 전에 내려와서 돈을 이렇게 쓰고 올라가면 희한하게 돈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100%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채워지고 채워지고 렇게 가더라. 하는 그런 거. 이제, 꿈 얘기하다 보니까, 그 예지몽과 선몽, 바로 그, 요게 그 케이스에요. 그 케이스. 그 아셨죠? 자, 개꿈. 그런 꿈만 꾸는 게 아니라, 그냥 일상적인, 평범한 꿈, 그런 것도 들 꾸어요. 그럴 때 우리가 보통의 꿈이라고 하는데 우리 꿈을 가만히 잘 본인들이 풀어보세요. 그러면 이게 중요한 꿈인가 아닌 꿈인가 그걸 판단했을 때 중요한 꿈이 아니다. 그냥 일상의 꿈이다. 그러면 그냥 편안하게 넘어가면 돼요. 그런데 이게 훈련 뭐가 있는 것 같다. 이건 좀 특별한 꿈 같다. 그럴 때는 그걸 제대로 해몽을 해야 돼요. 제대로 해명을 하고 제대로 저기를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 태울경 태울보신경 어, 맨 끝부분에 이런 단어가 나와요. 응? 일일예보 일기예보가 아니에요. 에? 일기예보가 아니고 일일예보 명령봉행 그런 단어가 나와요. 그 뜻이 뭐냐 일일예보 우리가 일기예보를 날마다 보듯이, 일일예보, 신들께서, 신들께서 날마다 일일예보, 예보, 알려준단 말이에요. 예보가 뭐야? 신들께서 알려주는 게 뭐야? 바로 꿈이지. 예지몽이란 말이에요. 응? 그게 일일예보야. 그 다음에 명령, 봉행. 그 명령을 봉행. 받들어서 행하겠다. 다시 말해서, 신들께서 알려주시는 그 일일 날마다의 그 뜻을 내가 명령봉행 알아들어서 행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태일경맨 마지막 부분에 나와요. 그게. 그런 단어가 있어. 응? 일일 예보 명령봉행 우리가 그 예지몽 선몽 요것만이 아니고 여기 또 뭐가 있냐. 그리 하는 말 초기 발달했다 고해서초감 응? 감이 발달해 있어 그런 경우 어... 오늘따라 어디를 가야 될 일이 있어 딱 근데 가려고 움직이는데 아 느낌이 아닌 것 같아 느낌이 아 그러면 시간을 좀 늦추든지 다음 날로 미루든지 이렇게 바꿀 수그건 뭐냐? 그 시점, 그 타입, 내가 움직이는 그 라인에서 무언가가 안 좋은 게 있다 하는 걸 느낌, 느낌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느낌으로. 근데 그 또한 대신 판단을 잘해야 돼. 어떤 경우 있냐. 여느 이제 제자들에 다른 중생들이 천당정사에 오겠다고 약속을 하고 막 올려, 날려, 날려고 해. 가려고 했더니 어떻게? 그 주변에. 그 귀신들, 그러니까 귀신 정리가 안된 집구석 내지는 귀신이 새로 붙은 집구석 못 가게 해 말려. 그니까 자꾸 일을 꼬이게 만들어. 왜 천왕정사 내려오면은 어떻게요? 지가 못못 따라붙잖아 귀신이. 그러니까 어떻게 방해를 해? 계속 못 가게 방해를 해. 그런데 차를 타거나 차를 타거나붕터 출발 딱 했다. 그 다음부터는 못 가게 말릴 방법이 없잖아 그차 빵꾸를 내든지 차 고장 내든지 아니면 기차 그저 바람을 빼든지 기차바기뭔 수를 뭐 내야 되잖아 근데 그 귀신 능력이 그렇게 안 되거든 그러니까 그걸 못해 <웃음> 그래서 <웃음> 일일 예보 일일 예보가 됐든 느낌 감을 알려서 내가 봤든 그걸 정확하게 이게 옳은 신호인지 응? 이게 옳은 신호인지 아니면 그릇된 신호인지 그거를 본인들이 판단할 능력이 일단 돼야 돼. 그게 돼야 돼. 그러한 판단을 할수 있는 능력이 안 되면 뭐야? 늘 귀신한테 휘둘리는 거지. 아셨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겠어. 천일이 기도하라고 했잖아. 기도하고 내 마음을 항상 청정, 청정하게. 아, <웃음> 청정하게 해야 돼요. 어, 얘기하다 보니까 나 이하이 저기 서울 이번에 왔던 그 제자의 그놈한데 대박으로 이쁜 소리를 들었어요. 대박으로. 이 얘기만 해드릴게요 요 마무리. 왜냐, 선생님? 이제는 두번 다시 이런 과오를 안저지를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마너 전에도 그랬잖아, 시켜. 하고, 이제, 그랬었는데, 전환에 계신 할머니한테도 뒤지기 혼나고, 할머니, 썩넘으셨겠너이번 마지막에 계시견 할머니한테도 이제 그러는데, 이놈이, 이놈이 천라한데딱한 얘기가 그거였었어요. 전에는, 전에는, 머리로, 머리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머리가 아니고 가슴입니다 하고 얘기를 하더라고. 허스글로, "아니, 갑자기 이렇게 좋은 말을 내뱉냐고?" "어, 좀 약간 고급지지 않아요?" "어, 아니." 그 고급진 단어와 그 고급진 말투를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툭 내뱉냐고 <웃음> 옛날에는 머리로 생각을 했는데 머리를 결정하고 머리를 느꼈는데 얘는 가슴 가슴이고 가슴에서 확 치고 올라오는데 <웃음> 어, 대박이었어 <웃음> 대박이었어 이 자식 <웃음> 자. 이제 끝. 야, 에이, 너무 일한데. 자, 얘기에다가 한도 없어. 꿈. 예지몽, 선몽, 개꿈. 이렇게 읽고, 꿈은 안 꾸는 사람마다 좋고, 안 꾸는 사람보다 꾸는 사람이 좋고, 또, 꿈을 꾸었을 때, 그 꿈을 어떻게 제대로 해석을 하고 푸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 응? 중요하다는 거.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막 뭔가 할때 바라고 이랬던 것이 투영된 게 아니냐 아기때아기 아기 때는 그럴 수 있지만 나이 먹고 이렇게 신을 믿고 따라갈 때는 거의 그런 경우는 없어 제자로서 제자로서 올케 막잘 가는데 나는 꿈은 안 꾸요 이런 제자들은 본인이 제작감인지부터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보이 그걸 아니야. 제자들은 일명 제작감, 제작감이거나 제자들은 어떻게요? 꿈으로 정확하게 제대로 잘 받고 가는 그게 당근 맞아야 돼. 아셨죠 오늘 여기까지 끝 너무 길었어.